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자제심이란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자기 억제가 안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묘구덩이를 스스로 파괴될 것이다 들불처럼 주체할 수 없이 활활 타오르는 사치욕을 어찌 주체하지 못해온 영부인 김정숙을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물고 늘어지던 운동권 좌파 세력들이 영부인 김정숙의 옷값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법원은 김정숙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데도 청와대는 여지부동 못하겠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티즌들이 나섰습니다. 인터넷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온갖 사진들을 뒤져서 밝혀낸 영부인의 명품옷은 무려 178벌 진주 보석 목걸이 브로치 가방 반지 등 의류 이외의 것들은 207개를 찾아 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명품옷들이 하나같이 이름 있는 명품이어서 한 벌에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몇 천만원까지 갈수 있다는 평가 입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에 따르면 브로치 가방 목걸이 반지 등의 가격에 비하면 의류값은 한마디로 조족지열 세발의피 라는 것입니다. 까르티의 팬더 브로치는 무려 2억원쯤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좌파들은 2만원짜리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모조품과 진품은 때깔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여사가 입은 178번의 명품 옷들이 모두 다 모조품이라면 그 브로치도 2만원짜리 모조품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어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어디 믿겨야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여사의 자존심에 안했으면 안했지 모조품 2만원짜리를 가슴에 차고 외국 정상 부인들을 만나러 간다는 게 믿어지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진인데 어느 분이 까르티의 홈페이지에 영부인이 한 브로치와 비슷한 제품의 가격을 문의했는데 까르티의 본사 에서 사진의 이 브로치는 4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4억원이라는 공식 답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부인의 브로치와 사진의 이 제품의 차이는 둥그런 사파이어가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의 차이뿐인데 영부인의 것은 2억이고 사진의 저 제품이 54억이라면 54억이라는 가격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2억이라는 가격이 이상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부인의 제품이 2억이 아니고 최소 10억쯤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고 보면 조국의 내로남불은 귀여운 수준이 아닐까요 조국은 자식을 위해서 서류도 조작하고 부정한 짓을 좀한 경우라면 청와대의 영부인은 거의 공금 횡령 수준이 아니겠는가 눈뜨고 있는데 코베가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느낌 은어떠십니까 문제는 이것만이겠느냐 이것으로 끝이냐는 것입니다. 윗물이 저 정도면 아랫물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좌파들이 한자리씩 차지한 거의 모든 경제사회 문화 노동 시민단체 등의 온갖 분야에서 크고 작은 도둑질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걸신돌린 듯 빼먹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티즌들이 찾아낸 영부인의 명품옷 178벌 진주 보석 목걸이 브로치 가방 반지 등은 207개 이것은 뇌피셜이 아니고 엄연한 팩트입니다 사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얼마를 곱하든 그 돈의 액수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이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했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이 항소심 선고 전에 해당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향후 15년 동안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할수 있는 꼼수의 끝판왕으로 영부인의 천문학적인 사치 비용을 숨기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결국 지정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자제심이란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자기 억제가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묘구덩이를 스스로 파괴될 것이다. 들불처럼 주체할 수 없이 활활 타오르는 사치욕을 어찌 주체하지 못해온 영부인 김정숙을 드디어 한 시민단체가 국가세금 포탈 혐의로,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영부인이 판그 구덩이의 크기를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자제심이란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일지 모르지만